그렇다면, 55원 1 2절 18개 12연기 유전 환멸 사성제, 사성제 지혜, 다음에 지혜, 지혜의 획득. 이게 전부 다이책 제2장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야신경 27자에서요, 구사론은 상당히 30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건데, 반야신경 270자에서 구사론을 전부 다 비판해 봅니다. 구사론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법 분별, 크게 분별하면 5원이고 12초고 18개입니다 분별에 의해서 제법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고진멸도, 고가 뭡니까? 바로 현상 이세계는 인연화합된 세계 집은 그 원인이 뭔데? 그런 제법 어쨌든 구사론, 구사론은 구사론 전부 다 5원, 12초, 18개, 12연기, 유전환멸, 고진멸도, 다음에 지식, 지혜 그리고 지혜 획득, 핵득. 지혜덕 획득을 위해서는 선정이 필요하고 뭐. 이 반야신경 270자에서요. 구사론을 전체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은조금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반야신경은 대단히 신비화될 수도 있지만 반야신경 내용은 아무것도 알수 있습니다. 구사론을 다만 구사론을 비판한 것. 왜 비판하는데? 공을 드러내야만 피로서 이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타. 어쨌든, 막, 뭐 반야경, 반야경, 종류 많죠. 또 하면, 화음경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종류가요 법화경. 법화경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법화경은 27. 8개입니까? 정토기입니다. 이게 이른바 대성 초기 경전입니다. 중기에 가게 되면요. 전혀 다른 종류의, 물론 화암경이나 법화경은 영향을 받지만, 전혀 다른 경전들이 나타납니다. 경전들이 나타나? 그럼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서 이것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때 대성이 기존의 불교를 소성, 아까 말했죠 저걸 소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열성, 열등한, 저열한, 소성에서는 이렇게 말 섞입니다 대성, 부처님이 그렇게 설했는가?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지 않았다 대성은 불설이 아니다 대승 논쟁 안에서 특히 유식관계 논쟁 안에서 대승이 불설임을 극극히 옹호한다 밝히고 있어요 이래서 대승은 불설이다 이래서 불설이다 이래서 불설이다 어쨌든 이 당시로는 대승 비불설 여기서는 소승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대승과 소승은 같은 강에서 물을 길르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법사가 7세기 사람입니다 현장 법사가 인도 갔을 때는 소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쨌든 대성, 이게 대성 초기고요 중기 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양태가 나타납니다 이거요. 초기, 중기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전이 예 근데 뭐두 가지 사상입니다 유식사상 혹은 열애장 사상 유식사상 계통으로는 해시밀경이 나타나고요 열애장 사상에서 종지 만점하셔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애장경 아, 짤랑짤막한 것인데요 열래장경 다음에 뭐성만경도 마찬가지로 습니다성만경 부정불감경, 능가경. 능가경은 좀중요하다라고요열래장경뭐 대승 중 이게 대승 중기, 중기입니다. 물론 열래장경은화암경으로부터 영향 받기도 하고요, 유식도 환경이 영향 받기도 하고, 혹은 열래장사상 안에서도 정토 사상이 있고요. 영향을 받기도 하지 만셔 어쨌든 새로운 경전들이 중계되면 나타납니다 제가 이야기 굉장히 장황하네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불교는 너무 불교에서 일부분이 라는 겁니다 해시밀경에 근거해서 유식 흔히 유식학파 인도에서는 크게 학파가 두가지 있는데 반야사상에 근거한 여기 근거에서 나타난 학파가 용수란 사람이 쓴 여러 가지 논전을 근거해서 로 나타난 중관학파요. 혹은 대신물기 근거한 유식학파. 이, 이게 이 인도 불교두 양대학파입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불성사상입니다. 불성사상. 이것은 현실적인 측면이고요. 이건 대단히 이성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생 하지 마서도 진짜 본질적으로는 불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야말로 신문 한 페지만 이딱 펴버리면요. 그 안에 온통 천차만별의 세계가 있지요. 그야말로 차별, 온갖 세계가 다 있습니다. 자살의 세계도 있고요. 질투, 시기, 뭐, 그야말로 뭐, 그죠? 살인, 도둑, 뭐, 별의별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도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차별의 세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른데, 이 책을 썼다마서도 전화가 사주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오로지 뭐 깨달음, 부처가 성불보다는 뭐 번뇌를 끊는 이야기인데, 교수님, 저도 사실은 뭐 성불을 관심 없고, 좀이 탐욕, 이 번뇌 하나만 끌어 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내 내가, 내한테 좀 탐욕이다 싶다. 탐욕. 탐욕? 어떻게 하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게뭐있노 탐욕이 공인데 탐욕이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탐욕이 있어요 자성을 없는 게 모르니까 바로 탐욕 안 생기냐 그래도 있는 걸 어떡합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현실적인 측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인법 또 다른 말로는 불성입니다 모든 일은 열의 장애라지만서 이것은 사실은 가르박, 열의 태 전부 다 열애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열애장경에서는 비유가, 이런 비유가 아홉 가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비천한 여인이 제왕을 잉태하고 있듯이, 시던 연꽃 속에 불타가 계시듯이, 뭐 망고나무 속에, 씨앗, 망고 속에 씨앗이 있듯이, 진흙 속에 불상이 숨어 있듯이, 다 열애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반경에 오면은 이른바 불성이라는 말로 바뀌죠. 이것은 아까 요, 뭐, 이, 현상적인 측면인데, 현상적인 측면을 한자말로 대개 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본질적인 측면을 말한자어면 뭐, 중국 사람들 대개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을 삼습니다. 성. 그래서 함경 그러면 성기사상. 천태 그러면 성구. 모든 이가 뭔가 본질을 갖추고 있다. 이 세계는 찢어지고 뽑고 싸우는 이 세계는 결국 성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성그 자체다. 화음에서 말한 돌입니다. 성기. 혹은 태에서 성구 어쨌든 이 본질적인 측면 현상적인 측면 요런 측면들이 별의장 사상 계열의 한문서인아비달마 저것도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인도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실치 않지만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기신론요이두 가지가 통합이 돼버립니다 이른바 일심이무이라고 하는 말한 마음 안에서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난다는 겁 통합, 어쨌든 통합이 되거든. 이쯤 되면 이 대승 중기, 그리고 대승 후기 되면은 물론 다 영향이 있잖습니까? 지 일반 밀교랑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아비달만은 비담종, 부사로는 부사종, 반야경 아까 용설했죠? 삼론종, 유식 해수밀경, 유식 법상종, 화엄 화음종 법화경, 천태종 그리고 그거 뭐 천태종이든 법화경이든 그 전부 다말씀아니까 말씀은 방편이고 말씀은 바로 깨달음이 아닌데 말씀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겠다 직접으로 들어겠다 뭡니까? 바로 불입문자 직지인신견성성불를 바로 선종이죠 선종 어쨌든 중국에서 되면 8종 혹은 13종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개 중국에서 그 많은 종파 가운데 끝끝내 살아남은 종파 오랫동안 지속한 종파는 네가지입니다 화음, 천태, 정토, 선 이런 종파들은요. 이런 종파, 반야, 유식, 이런 종파들은요. 그게 삼론종, 법상종 이런 종파은 중국에서 50년을 채못 채웁니다 없어져 버려요 중국 사람들은 이 상보다는 이 성을 훨씬 더 좋아했단 말이죠 상 현실보다는 현실에 대한 분석보다는 뭔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인도에서는요 열애장 사상은 사실은 중국 불교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열애장 사상으로 전생합니다열애장 사상이요 바로 이 기신론 사상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도 채택하고 여기서도 물론 채택하고 불인문자의 선종에서도 사실은 귀신론을 채택하죠 그래서 우리 강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그러시면 다른 것은 전부 다안 배우지요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예래장사상 귀신론, 귀신론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쨌든 예래장사상계통 이른바 성, 중국말로 하면 성이죠 성이, 본질적인 이런 논의를 하는 불교는 인도에서는 학파로 형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훨시 인도에서, 아까 대승불교 그러면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반야공, 중관 사상, 그리고 유식 사상. 그런데 이중관과 유식은요, 중국어가 되면은 50년을 채못쳐옵니다 없어져 버려요. 어쨌든 우리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는, 현재 불교는 대단히 중국 영향 하에 놓여있죠. 절대적으로 중국 영향 하에 놓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불교는 되게 이 바로 본질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4일 동안 이아비달에스 말라서 쓴리면 굉장히 듣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 굉장히 듣기 싫고, 이때문면 이른바 소승입니다. 그런데요. 또이 이 입장에 쓴다면 은이 불교는 대단히,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가, 대단히 죄송한데, 대단히 허황합니다. 허황대답할 수 있어요. 대단히 관념적이고 허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현실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한테 좀 욕망이 생깁니다 이 욕망이 어쩔 것인가? 공그러면 끝나겠는데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걸 어떻게 해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그런 현실을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막한 것은 우리 한국 불교가 너무 이런 이상주의 재정 측면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또 어떤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오늘날 저 불교, 유사불교 유사불교 굉장히 또행행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시작했는데요 이 불교 구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정당성입니다 왜 구사론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만 예를 들고 좀 쉬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요 그러면은 불가에는 귀신론 전공자, 이 사람은 화음 전공, 이 사람은 천태 전공, 뭐, 전공이 다나아지죠 불교, 불교 확 안에서는 말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가장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누구도 주저없이 원효를 꼽을 겁니다. 원효. 원효는 지금부터 1400년 전 사람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저술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잡문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철학적인 논의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유를 이야기 위해서는 원유는 수많은 논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공의 논은 귀신논으로 이야기합니다. 귀신논 그렇다면 원유를 알려면 당연히 귀신논을 알아야 원니다 귀신논을 모르고 원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서는 원유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그것이 귀신논 사상인지 원유 사상인지 전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은 귀신논 사상은 바로 원유 사상같이 이야기한다고요 1심 2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심 2문의 털은 귀신을생이한 겁니다 그때이문은 바로 유식과 여래장입니다 생멸 이 뭐죠? 진여 생멸 문과 바로 생멸은 현상 아닙니까? 진여는 본질이죠 어쨌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래장 사상을 모르고는 귀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래장 사상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 장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전, 음,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믿음 반야바라밀타조차도 믿어야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신해, 행정에서 믿음을 대단히 중시하지 만서그 믿음은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좀 종류가 다를거죠 다르겠죠 어떤 것도 사실은 믿음 깊고서 신해 알아야 됩니다. 뭔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 안 되면 그야말로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죠. 만약에 유식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이래 장사상은 맹목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래 장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유식을 알아야 됩니다. 같턴 계열에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현상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 유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중간 공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반야입니다 공사상 공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스릴일치유부의 구사론을 모르고는 공사상 이해 못한다고 들었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구사론을 모르고 공사상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신비주가 돼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야신경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야신경 주문입니다 주문 주문 의식 때마다 예볼 때마다 반야신경이 외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지 그건 주문이 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막 뜻도 모르고 그냥 반야신경 그런데 반야신경은 그것을 신비화시키면 굉장히 풍부한 뜻 그래서 책을 막 수십 권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은 이겁니다 너희들 말하는 12척, 5원, 18개, 12연기, 유전, 한멸, 사성제 사성제에 관한 지혜, 그것 전부 다 공이다 너희들이 설명한 제법 분별 전부 다말장도로입니다 그야말로 분별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본성이 공이라는 것이고 공에서 이른바 자비가 나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공을 알기 위해서는 스릴 체 유부라고 하는 기존의 소승불교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소승불교 기존의 불교, 아비달마 불교죠 아비달마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불교 아함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불교가 엮어져 나온다 이말이죠이 중에 어느 하나 대성이 이제 이를테면 은법파경좀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하겠죠 천태좀 오게 되면 은 그거, 전부 다 불타가 방편으로 설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편을 통하지 않고, 배를 타지 않고, 어떻게 피어에 가겠습니까? 뭐, 선에서야 반발 갈수 있으니까, 뭐 방편이 필요 했겠지만서도 어쨌든, 말씀으로, 말로 하자면은,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함, 구사, 뭐죠? 공. 용수의 공사장, 반야 공. 다음에 세친 무착의 유식, 열애장, 그다음 귀신놈. 그런 다음에 비로소 천태 화음 이렇게 엮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전통이 사실 뭐 전통학교도 없지 않아서 너무하면 당나라 때이 불교는요 천태 화음 정토 선 당나라 때 불교입니다 참먼 이야기죠 어제 불교도 아니고요 당나라 때 불교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해를 갖 근데, 우리, 저 대개 다 빼버리고요. 요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구사론이 막, 그렇게 제가 이제 구사론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구사론은 대승사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할 뿐더러, 대승사상을 이해하지, 뭐야, 어 배제하더라도 구사론 자체, 구사론 최고의 목적은, 최고의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그, 흔히, 대생에서는 그 무상관, 관법선이라 하죠. 관법선 소승선. 뭐, 별것 없지만서도, 별것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만서도, 그것 자체로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남동불교에서는 흔히 사념처. 비파산에서 말하는 사념처.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바로 그걸 통해서 깨닫다 하거든요. 사념처가 뭡니까? 무상, 고, 무와 공. 무상, 고, 무와 공. 어, 공? 이공아이가 말은 같지만서도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깨달음 하면요. 여기서도,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 여기서 깨달음의, 깨달음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은 일심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은, 아, 이도 일심입니다. 열의 장요.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은 유식성, 아래아식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 대상은요. 반야바람밀다 공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대상은 무상입니다. 깨달음이라 그런 말은 같아도 다 다릅니다 흐름은 뭐? 깨달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부처님의 물론 이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달음과 이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을까요? 그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타 깨달음 불타 깨달음은 그야말로 팔만법문을 하셨지만서도 그 말씀입니다. 깨달음 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 2,500인 사상사는 오로지 불타 깨달음을 대한 해석. 도대체 불타 깨달음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교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런 사상, 이런 사상, 이런 사상, 이런 사상, 이런 사상 온갖 사상들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전체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 은 이제 눈 마치고 에, 다음 시간 이제 한 시간 남았으니까 한 시간 동안 이제 그뭐 그 아비달마의 본질은 무엇이고 아비달마 텍스트는 어떤 종류가 있냐 이 정도로 가지고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